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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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 사니, 잔디가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더 우리 성도들 얼굴 보기가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 좌우로 한번 보시고, 우리 보면서 샬롬이라고, 예, 한번 소리가 들리는 인사를 우리가 좀 힘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손담 흔들어 주시고, 예. 샬롬. 네, 우리 이쪽에 있는 분들은 또 저쪽에 있는 분들 또 저쪽에 있는 분들은 저쪽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샬롬을 한번 선포할까요? 샬롬! 알렐루야! 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뭐 진리가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 진리가 있는데 근데 오늘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이면서 내가 믿어야 할 예,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굉장한 분이시고 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제가 참 어, 좋아하고 늘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건 차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냐? 비교 불가능한 차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고 깊고 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같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찬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 그걸 붙잡습니다 나보다 훨씬 높으시고 나보다 훨씬 깊으시고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시는 그분의 길이 있고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판단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식, 내가 원하는 길, 내게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 붙들고 산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는 비교 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판단이나 나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계산이 있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계산을 믿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의 사고방식과 생각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기를 원하는 자 그걸 붙들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오늘 부모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주를 남겼다는 유명한 기사잖아요 그런데 이논란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의 뒷배경을 우리가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5천명이 넘는 당시 개수에 의하면 이 5천명은 남자 장정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여자의 숫자가 빠졌고 아이들의 숫자가 빠져 있으니 그 모인 무리들은 좋기도 만명이 훨씬 넘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2만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는데 이제 어, 때가 지났어요 밥 먹을 때가 지났어요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을 다 세우시고는 갑자기 빌립을 부릅니다 제자 빌립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질문하세요 빌립아 빌립아 이 사람들이 다 먹을 빵을 어디서 살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에 빌립에 대하여 가지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빌립을 집어서 빌리아빌리아이 사람들이 빵을 다 먹여야 되겠는데 어디서 먹을 수 있겠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로 먹게 할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 마음에 빌립에 대해서 가진 지 생각이 있다 여러분 빌립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상한 대로 빌립은 그 말을 딱 듣고 금방 판단이 딱 서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과 계산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주님 우선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런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또 설령 있다 한들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빌립이 참으로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다루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빌립은 굉장히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500명쯤 그렇게 음식을 해서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지 계산이 금방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한 500명 아마 식당 업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한 500명 먹이려면 금방 계산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여든 무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5천 명이 아니라 만 명이 좋기도 넘는 이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그 질문 하시니까 빌립이 바로 나오잖아요. 200데나리온요, 200데나리온을 필요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임금, 임금. 이게 많은 돈이죠. 그 돈도 필요하고 그 돈이 설령 있다 한들. 어디서의 떡을 구하겠습니까? 빌립은 질문하니까 바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빌립 보면서 감탄을 했을 겁니다 당신 머리에는 컴퓨터가 들어있나? 당신은 컴퓨터가 없겠지만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점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일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빌립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빌립을 시험해 보신 거거든요. 시험해. 자,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또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하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또 다른 질문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사복음에다 기록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빠져 있는데 그 안드레와 그 빌립 어그 장면 바로 그 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이 안드레가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가 뭐 돈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잘안 됐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누구의 명령이었기에, 주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래서 대체 그러면 누가 먹을 것을 지니고 있는지 즉시 찾아났습니다. 마침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을 지니고 있는 한 명을 발견했죠. 근데 그한 명이 어린아이였잖아요 어린아이를 찾아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두 토막. 장정 한 사람의 식사로도, 한끼 식사로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섭나이까 그럽니다 음. 이 안드레 자신의 판단으로는 아이가 지니고 있는 이 적은 양의 음식은 1만 명 이상의 군중들에게는 가장 무의미한 거다 안드레는 어,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 그 속내를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거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그 아이를 도시락 들고 있는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간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과 다른 분이시라는 이 간단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계산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신다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생각, 훨씬 다른 기가 막힌 계산을 하시고 계실 거다 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드레는 속으로는 뭐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어 이렇게 해결되겠나 싶었지만 그러나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가진 도시락 가지고 주님 이거 있네요라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아시죠? 주님께서는 아이로부터 근대 받으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토막 그것으로 축사를 하신 후에. 것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신비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생선이 주님 손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심삼들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았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 빌립보다는 덜 똑똑하지만 예. 만약에 빌립 같으면 절대 그런 일조차도 안 하죠 빌립은 이미 계산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설명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만명이 넘는데 아이가 가진 이 도시락 한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아마 일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도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똑똑하기 때문에 계산에 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안드레는 그런 점에서는 덜 똑똑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가 하면 그가 믿음이 컸던 것도 아니에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냐고 말해보면 큰 믿음은 아닌데 하지만 안드레는 계산은 안 되지만 당장 먹을 게 있나 찾으러 나갔다는 거 자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만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계산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간단한 진리를 믿고 자신이 할수 있는 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아 이, 이 오늘의 이 본문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빌립의 유형, 안드레의 유형으로 만약에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유형으로 따지면 빌립 같은 유형이에요 저는 빌립이에요 논리가 맞아야 되고 계산이 돼야 되고 막 일을 막흩트러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딱 정확하게 계획하고 또 이것도 합리적인가? 아, 그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래저래 따져 보니까 제가 빌립이더라고요. 제가 빌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면서 나는 안드레 같은 사람을 더 기뻐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계셨어요. 저에게.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혹 여러분 중에 빌립 같은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똑똑함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또한 진리이기도 해요. 물론, 똑똑함이 무능, 하나님 말씀 무능하다, 그건 아니고, 똑똑함은 똑똑함 자체로 쓸수 있지만, 똑똑함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거다? 아닐 수있다거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했다면 굳이 빌립을 떠보지 않았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 가진 소년의 작은 도시락 들고 기도하고 먹이시고 뭐 그런 복잡한 가진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신 이 예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데 이렇게 시험도 해보시고 마음도 떠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이렇게 트라이 시도해 보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좀 복잡한 방법을 쓰신 것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떠보셨어요. 이 떠보신 이유는 자 이제부터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는 일에는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이런 상황들을 맞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일종의 다루시는 거예요 가진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먹이기는 수만 명을 먹어야, 먹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제자들은 앞으로 계속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날 때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똑똑함은 주의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 계산 잘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 계산 잘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또 빌립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진 작은 도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에게도 그걸로 다 한번이실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속 질문이 있었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기에 주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며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믿었다는 것 유일하게 사복음에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명한 오병유의 기적은 이렇듯이 주님께서는 나보다 높으시기에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어라고 믿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채화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제자들이 아마 일평생 잃고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날이었을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은 자신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심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부탁하실 때는 주님의 명령하실 때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이 다 있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 그걸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날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계산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반응할래? 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주님다 생각이 있었었군요. 그걸 확인한 날이 그날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은 바로 이 간단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권면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믿음의 실격자라는 거예요 사도바은 합격자가 있고 실격자가 있는데 실격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사도바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내 속에 주님께서 그 하시는지, 내가 과연 주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시험해보며, 무슨 방법으로 점검해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시각의, 자기 시각의 점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유한한 육체의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속단하고 판단하고 믿고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바로 실격자예요 진정 자기 속에 주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 예 라고 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을 모신 사람, 실격자가 아닌 사람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제가 또반복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과 말씀을 주셨다면 분명히 여러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고 예, 순종하는 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없는 것, 우리의 보잘것 없이 보이는 초라한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시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초라하고 약한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별히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바울의 말을 빌리면 기쁜 조건이 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만은 좀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주셨잖아요 우리 구린도 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어떻게 되냐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지니라 그러므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약한 데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거예요. 아니, 머문 길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서 바울은 자기가 약한 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셨다는 이 답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완전한 확신 가운데 그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러잖아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차라리 내 약한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죠 또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약한 것, 부족한 것,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요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아마 많아서 쓰레기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정도는 한것 같은데요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설교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진 설교자여야 했었는데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너무 너무 부러웠어요. 아 저분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내 설교와 비교해 볼때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정말 꽉차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한 그 주일날 영상을 여러분 뭐 이렇게 보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요 내 영상을 잘안 봤더랬어요. 아, 보면 이것밖에 못해. 요아 왜? 또 태도는 왜 저래? 표정은 또왜 저래? 설교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 설교가 녹화된 영상을 보기조차도 싫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열등감을 말씀을 통해서 다루어 주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다루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저는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슬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제법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건 세상이 집어넣어 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 준 사상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심어주는 그 생각 가지고 내가 굳게 믿고 있었으니 열등감에 안 빠지겠어요. 하...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세상과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전한 자, 없는 자를 택하시고 글을 쓰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뭐한 번, 두번 읽었겠어요? 쭉 알고 받기는 했어도 그 말씀이 내삶에 결론되기까지는요 결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멘이 잘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가끔 한 번씩 이런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만 은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간단치 않구나제 경우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서 내 삶에 결론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답이 되게 해 주세요. 세상에 심어 주는 그 생각이 답이 아니라 세상에 심은 생각이 나의 어떤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결론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이내심경 속에 자꾸 자꾸 배어듭니다한번 읽을 때또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 대한 열등감을 그분을 통해서 또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그 말씀을 그 결론 삼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아멘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 이름도 없어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자그한 도시락 하나로 주님은 만명을 좋기도 넘게 먹이시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기셨잖아요 네. 네.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안드레보다도 더 무능하다는 뜻이거든 여러분께서 만약에 무슨 일을 할때 어른 데리고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린아이 데리고 일하고 싶으세요? 답은 뭐 너무나 자명하죠. 아이들 데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른들 데리고 일할 만한 장정 데리고 일해야 뭐라 일 하나도 되지. 그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 하나 데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볼줄 알아야 우리 생각은 일좀 잘할 만한 사람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뭐 명석하고 분석도 잘하고 판단도 빠뜻하다 하고 이런 사람 데리고 하면 일 잘할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약한 것만 쓰시는 건가 여러분 그쯤에 대해서도 너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 그런 자라면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으로 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린턴 성교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티브 린턴, 윌리엄 린턴 이거 한국말로 인세반, 인요한 성교사님 인요한 성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세브란스빙의 세계치료센터의 원장이고 또 가정의학과 교수시고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스티브 린턴 성교사님은 4대째 한국 성교사 사대째 와! 승조부 유진벨 성교사님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 본인 스티브 린턴 아들 존 린턴 이존 린턴이 인요한 성교사거든요 4대째 한국을 섬기고 있는 너무나 참 귀한 선교사 가족입니다 특별히 이, 어, 이 린턴 스티브 린턴의 이 4대 이 가족의 선교 이력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북한 선교를 하신 분이 아마 통일이 되면 그분들의 족직이 다 드러날 거예요 스티브 린턴 선교사님의 어머니 로이스 선교사님 평생 결핵 환자들을 섬기셨죠 순천에 있는 결핵센터, 재활센터 평생을 보내시면서 호암상 예, 삼성재단에서 주는 정말 큰 상이죠 그 호암상을 어, 그로이즈 선교사님 스티브린튼의 어머니께서 받으시면서 그 호암상을 수상할 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결코 우리 선교사들이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에 가서 섬겨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예 하고 따른 것 뿐입니다 결코 우리가 훌륭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른 나라 가서 성교 본래? 했을 때예 그렇게 따른 것 뿐이었는데 다른 나라 가서 성교 다 말씀하실 때 못해요 할수 없어요 라고 하지 않고 예 하고 따른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사대를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면 그래도 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제가 담임하고 있는 지금 이 새날교를 통해서도 리얼하게 현재 체험하고 있는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원래 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작년에도 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원래는 뭐 작년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힘듦이 있었잖아요. 원래 초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가 무조건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고 영상으로 송출을 해야 되고 소규모 모임도 금지되고 모든 뭐 활동 이런 것들이 다다 예, 다 이제 캔슬됐잖아요. 그게 몇주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초에 예배와 교회 모임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위축되었고 그리고 헌금만 하더라도 헌금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교인들이 모여서 헌금하는 거 하고 영상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거 하고는 제법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원래 초에 그러니까 모이지 못했을 때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 제가 막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에서 한 25% 헌금이 줄더라고요. 어, 그때 제 마음에 솔직히 좀 조바심 같은 게 있었어요. 야, 이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원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우리 교회는. 뭐 경상비나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 건축비 상환의 이 부분이 큰또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매달마다 꼬박꼬박 이자와 원리금이 이렇게 지출되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제가 빌립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릿속에 계산이 돼요 음. 비대면이 풀려도 성도들 100% 참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80% 많아봤자 이 정도 수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세운 예산보다 많이 적을 수 있겠다 그래서 빌립형인 저는 조바심을 가지고 한 주, 한주 그렇게 보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쭈? 진짜 어쭈예요 하반기를 지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뭐 재정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동의회 열어서 우리 결산을 하겠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운 예산액보다 제법 많이 초과된 것뿐만 아니라 이 건축비 원리금 상환으로 우리가 1년에 2억을 책정해놨는데 그 배가 되는 4억이나 상환, 상환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 주권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임 목사님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오병 이어라고 할까요? 제가 드리는 새벽 기도 자리 꼬박꼬박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 말씀, 내 나름대로는 좀 성실하게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목개 조금 챙겨 보는 것 모양실에 누가 오든 안 오든 누가 보든 안 오든 그 자리를 좀 지켜야 되겠다 이 정도의 순종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재정적으로 탄탄해져 가는 걸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 예. 이렇게 만나다 보면 교회 노예 속에 속한 교회인분들 보면 두 가지 교인도 줄고 헌금도 줄고 이게 지금 우리 현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 그 모교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은 딱 수치를 양해하더라고 우리에게는 25% 줄었다더라고요. 야, 근데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약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이, 이 사실을 보면서 내 똑똑한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와 원래 이거 쉽지 않겠는데 건축비 상환도 이 만만치 않겠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틀렸다는 거 주님께서 또 나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똑똑함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야 계산으로 목회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얼굴이 저처럼 올해 초에 비대면 됐을 때제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여, 제가 연출을 조금 좀, 좀 하고 싶은데 저처럼 이렇게 찡그려 하시면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찡그린 표정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원치 않는 상황이 증계될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 시간에 우리 표정을 펴십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으심을 이 간단한 지위를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똑똑한 명숙함을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글림돌이 될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 예,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시오라고 나가는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 소유, 가진 것, 형편, 처지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나 대단한 것 가지고 있어 나 멋진 것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너무 보잘것 없어요 정말 아이가 가진 조그만 이 도시락 같은 능력, 소유, 처지, 형편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다 계산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 하세요 주님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가 알려드릴게 주여 제가 가진 능력, 소유, 지금 가진 형편과 처지에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 바라보고 예 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교인 되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르시고.